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오늘 드디어 개정된 국적법이 시행됐습니다. 원정출산으로 아이를 낳아도 군대를 안 보낼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피하기 위해 지난 5월 초부터 지금까지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은 1,8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이 1,800명 중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으려는 고위층 자제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취재하던 중 저희 취재팀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되던 지난해 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국적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국적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빠져나간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지난 4일 이후 1 2 8 7명의 한국인이 국적을 포기한 출입국 관리소. 5월 한달 동안. 국민의 분노와 관심이 모였던 곳입니다. 잘못된 히다 자식 먼저 가라. 자식 자기 자 못된 식들 하루 600명 넘는 부모들이 대기표를 들고 자식의 안위를 위해 국적 포기를 결심합니다. 포기자에게 외국인으로 대우할 것이라는 소식에 분노했습니다. 피파급 해가지고 심리권이 나온대요 미국에서 고모들까지 그래요? <웃음> 네. 네, 제발 쫓아내주세요 <웃음> 아 국적은 피파이다 이거는 어, 정치적인 압박이다 해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크대요 미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국적 포기는 허가가 아닌 신고제입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국적은 자동적으로 포기됩니다 태어난 지 4개월 된이 아기도 부모가 지어준 영어 이름의 외국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때아닌 탈출 행렬 속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을까? 지난 12일 취재진은 국적 업무 출장소에서 눈에 익은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전직 외무부 장관 K씨였습니다. 수리를 제출한 직후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여성은 곧바로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차도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국적 취소하러 오신 거예요? 왜그러냥한번 여쭤보려고. 네, 아니, 국적 취소하러 오신 아니, 왜요? 왜 혹시 아드님이나 뭐손주 혹시 이거... 장관님. 아니. 이 여성은 택시를 잡아타고 쫓기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류에 적혀있던 집주소로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전직 외무부 장관 K씨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서류에 적혀있던 국적 포기자 이름을 대자 사실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네, 예, 미국에서 태어난 네. 학생인가 보죠. 네. 어, 지금 이중국적자, 네. 이중국적입니까? 어, 미국에서 태어니까 이중국적, 이중국적이지. 병역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여쭤봤다. 아, 모르겠대. 음. 그거 뭐 지금 저리학교6학년 자리가 무슨 영향이야? 우리한테 나한테는 장애가 없던데? 이때까지는 한국 국적을 버리면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서울하고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대리인을 시켜가지고 한거 같아가지고. 그래, 대부분 모르고, 대부분 이때 국적을 버린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은 군대를 피할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님이십니까? 아예 안녕하세요. 법이 시행 새로 그 국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어, 무슨 말씀지 모르겠는데요. 국적 포기를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하셨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코에의권에시에 네, 네,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전화를 드렸고요. 네. 이번에 그 국적 포기를 신청을 하셨죠. 학생이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전화 끊어내겠습니다. 그 국적 포기를 하신 이유나 이런 걸좀 알고 싶어서 저희들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새 법이 시행됩니 결론 짓지 마시고요. 새해 <목소리> 이시행됩니 <세> 번... <목소리> 결론 짓지 마시고요. 새건 어... 안에 건 개인적인 문제니까 어... 전화 끊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만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K 전 장관의 손자는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정하던 국적 이탈은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일 현재 1,349명에 이르렀습니다. 직업별로는 회사 상사원이 가장 많았고 학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공무원이라 밝힌 이들은 9명이었습니다. 국적 이탈 사유는 한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본다면 추측 추측이지만 결국 가장 수그 핵심 사안은 경력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녀 비율이 뭐 거의 한 95%. 유상이 남 남자고 쇼크이상이 남자고 여자는 사실상 거의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출입국 사무소에는 최근 못지 않게 국적 이탈의 줄이 길었던 때가 한 차례 더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12일 그날은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평균 이탈자 수는 700여 명 수준. 그런데 작년에는 총 1,30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11월, 12월 달에 한 400여 명 수준이 더 이탈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발이된다는걸 아신 분들 중에 일부가 그때 아마 벌써 신청을 하셨던 거고.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해당 공무원조차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국적법의 실무부서인. 저희들도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갔는데. 국회 그런 법률 안에 조용히 제출됐다는 것, 그 그것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정보랑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이제 제한적으로 그런 일이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이처럼 제한된 정보를 입수해 남들보다 빨리 자녀의 국적 이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취재팀은 국적법 개정안 발의가 있었던 작년 11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49일간 국적이탈을 신고한 이들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적이탈자 총 명단은 390명. 그들 중 남자는 372명인 반면 여자는 18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남자의 나이는 18살 이하가 줄을 이루어 병역 기피가그 이유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을 버린 국적 이탈자들이 선택한 나라는 대부분 미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한국 국적을 소리소문 없이 이탈시킨 그들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 분석 결과 390명 중 사립대학 교수가 주를 이룬 학계가 1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공립대 교수를 포함한 공무원,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포함된 경제계가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이청에 해당하는 국적이탈자는 모두 119명에 이르렀습니다. 직업군으로 먼저 공무원, 관세청, 조세연구원 등총 5명. 국공립대학, 서울대학교 4명, 부산대학교 3명 등총 23명. 학계, 연세대학교 5명, 고려대학교 2명, 홍익대학교 3명, 인하대학교 2명 등총 30개교 1 4명 경제계, 현대상선. 삼성전기, LG전자 등총 23명. 언론, 문화방송, 중앙일보가 각 3명씩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들의 한국 국적을 포기한 아버지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 명문 사립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취재진의 방문에 그는 무척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언제 국적 포기 신청서를 받나 오래됐습니다. 음, 작년 12월에 국적 이탈. 어,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아 작년 12월이요? 음. 그렇죠 이런 얘기가 없이 있을 때 음. 이런 얘기가 없을 때 했었죠. 혹시 국적법이 바뀐다라아 그러면 뭐 저희들이 어떻게 알아요. 음. 전혀 뭐 저희들한테 아랫것들한테 그런 걸 알려주나요? 아랫것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또 지도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 저희... 거리가 먼 쪽이잖아요. 아들의 국적 포기 이유를 묻자 병역 면탈이 이유였다고 말합니다. 음. 군대를 쭉 갔다오고 저는 일평생 출사 안했어요. 음. 지뢰밭 통과하면서 는데 그런 상 36개월의 그 아픔, 그 다음에 갔다와서 다시 그를 리커버하기 위한 그 좋다 이거 나라를 위해서 한 거니까 사람에 대한 어드밴티이지는못줄전점그 버리지는 못하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아프, 아프고요 그리고 이렇게 빠지면 은 이익을 보니까 가진 자는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빠이다 이번에는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포함한 학계의 대학별 분포도입니다 서울대 4명, 고려대 2명, 성균관대 2명, 국민대 5명 등 총7 7 명에 이릅니다. 예, 총장님 죠아 혹시 총장님 좀 만나뵈러 왔는데요. 방송국에서 왔습니다. 손자분은? 예 맞습니다. 입수한 명단 중에는 전직 명문 사립대 K 대 총장의 직계 손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총장의 손자는 작년 12월 미국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답변을 해주신답니까? 안 해주신답니까? <웃음> 지금 뭐 하시고 올수 없고 예. 네. 네, 그러시더라고요. 어. 네, 왜냐하면 뭐한 잔들 해가지고 지금 아침부터 하셔가지고. 오늘 저녁이라도 저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녁... 공식적으로 좀 답변을 주시면 저희들이 방송하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았어요. 전혀 하게도 힘들까요? 냐는그 두분 대학생이시거든요. 그날 이후 총장 책으로부터는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네, 이 우리 저 피비 수집에서 확보한 이 390명의 명단 중에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중에서 119명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고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그 그분들이 자녀의 국적을 포기시켰다 이런 얘기인데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취재 내용이 이제 기사를 통해 나가니까 굉장히 전화가 많이 걸려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실제 기사에는 어느 대학 교수가 몇 명이다 또는 어, 어느 대기업 관계자가 몇 명이다 이 정도로 나갔는데도 국적 포기를 취하했으니까 자신은 좀 빼달라 또는 혹시 실명이 거론되느냐 어, 등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어, 특히 어, 취재 중에 만난 어, 전 외무부 장관 k 씨의 경우에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어, 손주의 국적 포기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K 장관, 그분 네. 말고도 다른 이제 고위직이라고 할수 있는 분이 좀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주미대사를 지낸 어, k 씨와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한 PC의 손자가 어, 작년 12월 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390명의 명단을 각각 분석해본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출생지. 그야말로 미국 전역을 두루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성별이 다른 두 자녀가 있는 경우엔 아들만 강국 국적을 포기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전 씨는 남매를 똑같이 미국 뉴욕에서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전 씨는 아들의 국적만 이탈시켰습니다. 한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의 깊이의 혐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명단 중에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전 주미대사와 전 한국은행 총재의 직계손자가 각각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주미대사를 찾아가 손자의 국적 이탈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손자분이 네, 이 영 이거 국정 문제에 대해서 박을받으라 이유도지. 내 자식도 아니고. 손자네. 그는 자식이 아닌 손자의 문제인 만큼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자가 정하겠다 그러면 그걸 로 강제로 내가 뭐기없전 한국은행 총재는 손자의 국적 포기가 병역 아닌 교육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 저... 왜 법무부는 부모 직업이 공무원으로 기재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실명 공개를 요구했던 홍준표 의원은. 법무부가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첫 사람이 반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도 물론 있겠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많은 비율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문제는 공직자도 있다는 겁니다. 정보공개법상으로도 그렇고, 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 안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희안할 생각으로 있고, 특별히 이제 공무원이라 그래서 더 손해를 보게 할 수는 없는데 미성년자들이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엄마들이 포기한 거거든. 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의 병역 면탈에 가장 앞장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공무원 자격 없죠. 취재진이 입수한 3 9 0 명의 명단 가운데 공무원 신분인 2 8 명의 부모가 아들의 한국 국적을 이탈 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중에는. 국립대 교수가 23명, 국책연구원을 포함한 기타 공무원이 5명 포함돼 있었습니다. 아들의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선택한 한 국립대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아드님이 작년에 직접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할 아, 일이 없는데요. 할일 없으세요? 네. 아, 그 사실 여부도 말씀하실 수 없어요? 글쎄요. 현대 교수시면 공무원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 신분이면서 동시에 공무원이기도 한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한국 국적 이탈은 그 어느 집단보다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이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그 판단을 하신 거네요. 네, 우리 직사랑 상이 해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신 건가요? 이게그 지금 이제 뭐 캡도 그래가지고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될지가 모른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음 병역 문제도 상당히 크게 작용했겠네요. 음, 뭐 그것도 자기안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예. 그 앞길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다가 게된 거죠. 네, 네, 네, 네. 역시 아들의 여쭤보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시킨 한국책 연구원의 공무원은 국적 포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재능이라는 걸로 인해서 어떤 기회를 자기한테주는 특권이라고 부르죠, 특권그 그렇죠, 자기였던 재능 그런 걸로 해서 빠져나가면서 안이있는 거고. 이런 애들은 거기서 태어났다. 그 지역에서. 아버지 쫓아가서 어게 재수가 좋아서 태어난 걸로 서 어떤 특권을 거머쥔 거죠. 똑같다고 본데 전 그런 특권이나 이런 특권이나 어떤 거머쥔다는 면에서 우여져있 사람 지인을 잘 받았고 얘들 어떻게 해서는 그냥 태어난 거야. 자기한테 나는 가졌어요. 근데 왜 이런 거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아이 축구 잘했으니까 됐어. 군대 안 가도 돼. 근데 얘는 뭐 별로 자기를 기쁘게 안 해줘서 그런가? 그 오히려 네. 미국 사람들이 돈을 네. 들여 한국 아이들을 네. 키워주는 게 아니냐며 반문했습니다. 그 저희가... 미국 사람들이 얘를 그냥 데려다가 더 키워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인 걸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기들 돈 들여서 더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삼성과 현대, LG를 포함한 대기업과 벤처기업 관계자가 24명, 정권사 등에 종사하는 금융인 5명도 국적이탈 대열에 이미 동참해 있었습니다. 취재팀이 확보한 390명 중 작년 말에 고위청 국적이탈자는 119명, 그 중에서 공무원은 28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달 1,300명 중 공무원은 단 9명이며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공무원... 아홉 명 이외에는 예. 공무원이 더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어제 아홉 명에 포함되지 않는 한 국립대 교수가 국적 포기를 했다가 다시 취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알고 있는 어떤 분도 그렇게 했다가 취하를 거든요아그 교수님 중에서요? 네, 네 두, 두 명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렇다면 은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또그렇습니까 결국 공무원은 9명이라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외교부 공무원이 신고서류상에는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신다는 겁니까? 아, 지금 그 신고서류상에... 네. 예. 그래서 뭐 약간 좀 자신을 척추하게 등록을 건데, 우리나라... 조금 어떤 의대로 물으신가... 이 지난해 말에 이제 국적을 포기한 이 PD수첩의 명단 이 390명 중에서 28명이 공무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올해 5월 달에 지금 국적 포기한 1300명 중에서 9명만이 공무원이다. 이게 지금 정부 발표입니다. 이 상당히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법무부가 발표한 9명은 신청자가 스스로 공무원이라고 표기한 경우라고 합니다. 어 스스로 공무원임을 숨긴 사람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 PD 수첩의 명단에서의 공무원 비율을 적용해 보면 어 백여 명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굳이 신상 공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 중몇 명이 과연 그들 자녀의 국적을 이탈시켰는지 어 한번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전성관 PD. 네, 전성관 PD는 미국을 다녀왔는데. 네. 예, 원정 출산이 지금도 계속되는지 살펴보고 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국적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동포사회의 분위기와 원정 출산의 현황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재미동포들은 이번 국적법 개정안을 크게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재동포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어? 한국에서 그 순수한... 선량한 재동포를 위해서 만든 법을 악용해서 다시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좀 국민의 법감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한 여러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정출산입니다. LA에는 한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인입니다. 지금 거기 와서. 못 살아가세요. 아, 어요 아, 근데 이제. 위험성을 우려하자 간호사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로 원정 출산을 부추깁니다. 기거할 조리원도 미리 보라며 바로 전화를 걸어줍니다. 조리원은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그곳에서 지난 5일 딸을 출산하고 산후 조리를 하고 있는 한 산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래도 조금 거고 해도 나중에 기회를 생각하지안 온다고 하더라어떻게있 국제법 개정으로 원정 출산의 열기가 한풀 꺾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빗나갔습니다 7, 8월 모아까지가 오히려 애들 낳는 성수기 들어서 그래서 지금 약 예약이 거의 많이 돼 있을 거예요. 원정 출산을 통한 미국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놓친 부모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입양입니다. 아이를 입양 시키고 싶다. 미국에 뭐 이모가 있는데 그 이모가 어 이제 이모를 통해서 어 입양을 하고 싶다. 이러한 문의는 정말로 상당히 많이 와요. 한국에서 친척을 통해서 입양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말은 입양이지만 사실은 아이를 좀 맡아주고 경제적인 서포트는 한국에서 계속 보내주고 또 오히려 그 아이를 맡아주는 대가로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돈을 준다든지 또 이런 식으로 서로 바라는 것들이 있고 심지어. 부모가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애가 군대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부모가 영주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기준이 되니까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부모가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기 위해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류상 이혼을 하고 서류상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주권 나오면은 다시 재결합하는 이런 계사가 있죠. 실도 어 전화가 와 가지고 내가 시민권자데 어 결혼할 사람이 있, 어 있으면은 자기가 어뭐 5만불을 받고 해줄 용의가 있다. 내가 연락처를 남겨도 되겠느냐. 이렇게 전화해 주신 분이 있어요. 원정 출산이나 위장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 3천만 원에서 1억 원 시민권 취득 열풍의 주류는 중산층보단 여전히 고위층입니다. 원정 출산도 대부분 제가 옆에서 본 거는 거의 다 상류층이고요. 어, 정말 뭐 한국에서 음, 뭐 내놓으라는 기업의 뭐 며느리들도 다 오시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교포 변호사는 얼마 전한 대기업의 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권을 맡게 하고 그다음에 계시는 분의 어... 아들인데 나이는 한 30대인데 어 아이를 이제 여기서 낳게 하고그 30대인 그 아들도 영주권을 받게 해 주고 싶다. 근데 투자 이민을 하게 해 주고 싶은데 절대로 이 말이 어새나가면은 큰일 난다. 근데 그뭐 그러니까는 아제 어 느낌으로 봐서는 그 그쪽 뭐 집안과 관련된 사람인가 봐요. 한국 고위층에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버린 미국 시민권. 심의권. 미국 시민권을 통해 그들은 이한국땅에서 어떤 특권을 누려왔을까? 한국에 있는 한 외국인 학교입니다. 이곳을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검은 머리의 외국인들, 즉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입니다. 미국에 한국인이 몇 명이고 외국인이 몇, 몇 퍼센트 이렇게 비율이 달라지나요? 우리. 우리. 몇, 몇 명인데 그중에 몇 명만 오거든요. 우리 반은 한 명만 오셨고요. 이들은 대다수 외국 대학으로 진학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시민권이 있는 경우엔 특별 전형을 통해 한국 대학을 갈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시험을 보게 예. 아, 거의 다 객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대학에 따라 입학 요강이 다르긴 하지만 해외에서 일정 기간 동안을 거주했다면 특례 입학의 대상이 됩니다. 이 기간을 채우기 위해 일부러 해외 유학을 가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합니다. 대학 가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서영고를 날려서 수능 보는 아이들만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만큼은. 근데 이제 그 중간 정도의 대학들은 중상 중위권이나 하위권 대학들은 거의 뭐 서류만 넣어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이니까요. 입학 정원이 지금 뽑는 게 저희들이 거의 모든 대학들 합해서 몇 천명, 3천명이 넘는 경우인데 지금 매년마다 지원하는 학생들은 지금 한 1,300에서 1,7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원 미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는 많이 그냥 자연적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이 미국 시민권을 통해서 누려온 가장 큰 혜택은 군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법이 발효되기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의 99%가 남자라는 사실이 그 반증입니다. 그럼 여기 한국 국적을 그냥 놔두지, 음... 왜? 안 되죠. 왜요? 그럼 군인을. 군인을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여기 와서 또 군대 제대하고 또또 또 이렇게 미국 가든지 한국에서 일하든지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요, 졸업하고 직장 생활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듣고 배워야 여기 와서 우리나라 발전할 수 있겠죠? 아무 경험 없이 개혁할 수는 없어요. 음, 군대 가는 시간도 좀 아깝다. 그럼 뭐 군대 시간이 지나면 군대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30이 넘어요. 근데 그 나이 군대 가서 어떻게 하겠냐고요. 한 사람도. 한 사람들은 군대 가잖아. 어떤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그래, 참도 여기 니고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좀더나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거 아니니까. 응. 그런 아이들 못 들어오게 제시 시키면 우리나라 엄지 발전을 하겠나요? 해외에서 공부하는 인재들이니 그만한 대접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지 교포들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있다가 미국 엄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공부를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거든요. 그뭐친구들이려다 보면은 학회를 때려 치고 본국에서 지도층 인사나 부유층 자제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고 또 방탕 생활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학생들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교민들의 자녀들이 좀 물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섞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내 자식은 똑똑하고 남의 자식은 바보입니까? 해외에서 유학 간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나 한국에 일류대학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나는 똑똑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군대가 요즘 엉망이니까 위험해서 안 보내고 남의 자식만 군대 가라? 그게 국가라는 공동체에 속한 그, 그 사람들의 그 자세입니까? 오늘 발효된 새 국적법은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할 때 태어나 이중 국적을 갖게 된 자는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제외동법법 등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에 부득이하게 또 자연스럽게 취득된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어, 싸잡아서 모든 이중적 대상자들을 마치 범법자인 양 음, 인식해서 거기에 대해서 호된 여론의 비판을 가해서 마치 이중국적자들이 어떤 사회의 해학적인 존재들인 것처럼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을 왜곡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배역 깊이 목적의 국적 포기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것을 잘 가려낼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고 마구잡이로 그냥 아마 배역 깊이 목적이기 때문에 국적 포기했을 걸 그러면서 국적 포기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에게 재외동프로서의 혜택을 박탈하고 외국인 특례 입학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요. 굉장히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국적법 개정에 뜨거운 국민적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건 그야말로 힘 있고 돈 있는 이들의행세온 부당한 권리를 규제한다는 데 있습니다. 당자의 부당한 이익을 이익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약자들이 상당한 카타르시스를 느낀 그런 사례인 것이고요 그만큼 저는 이번에 이걸 가지고 그 네티즌들이 일광하는 거 보고 우리 사회에 그동안 정의가 너무 빈약했구나 어, 정의가 너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더 많은 정의가 필요한 사회다 아직은 어,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그런 걸좀 다시 한번 되적이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전성관 PD 상당히 의외인데 이 국적법 개정 바람을 타고 원정 출산 분위기도 좀 뜸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성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일부에서는 이미 9월까지 예약이 차 있는 등 원정 출산의 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산모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미국의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피력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번 국제법 개정과 관련된 병역 정책도 언젠가는 또 바뀔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만의 또 다른 특권을 얻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따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의무는 없고 특권만 있는 고위층의 행태는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99년에 밝혀진 병역 비리 사건. 이 조사에서 드러난 비리 리스트에는 정재계 인사 54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면제 사유에는 납득되지 않는 병명도 많았습니다. 병명이 정말 다양해요. 온갖, 정말 우리가 생전 뭐 듣도 보도 못한 어떻게 이런 그 괜찮은 집안의 자제들이 이런 희한하고도 몹쓸 병에를 걸렸나. 그다음에 팔은 왜뭐다 어깨가 왜 빠지고 간염에 뭐 체중 미달에 그렇다면 현 재벌의 자녀들은 어떨까? 현대 정몽구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씨의 자녀 중 일남일녀가 이중국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에 이어 병역을 면제받은 이재용 씨는 남매 모두를 미국에서 출산했습니다. 그는 같은 병원에서 출산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막기 위한 국적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명 중 18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반대 및 기권을 한 의원은 각각 6명. 세계화 시대에 역행한다는 것과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내가 헌법 그, 그, 그, 공부를 다한 변호사입니다. 내가 검사 출신입니다.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어요. 그걸 위헌이라고 주장하면 대한민국 법률 제한법률은 행정규제법은 전부 위헌입니다. 그거는 나는 그래 주장하는 사람들은 딴 이유가 있을 것으로 난 주,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한테 묻지 마고 지지해 보세요. <웃음> 반대 및 기권을 한 의원들 중 한나라당의 김용갑 의원과 정형근 의원의 손자들은 이중국적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중국적을 가진 적도 없고 예, 그거는 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장남이 오랫동안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활하고 유학생활을 같이 하던 분이 어떻게든 거기서 애가 생겨서 낳은 거예요. 예, 이중국적이라고 할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통과되고 나서 5월 3 1일까지국기하포기하제에문해에대해혀국 그 전혀 국적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한걸한고있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0 0 2 한국 민국정국 당시 국무국리국보에 올랐던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은. 군 복무를 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 큰아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만에 돌아는데뭐 의법들이 우는 니까 놀래 가지고는 그뭘 하나 포기해야겠구나. 그래서 한국국을 포기를 했습니다. 문민의 정부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기태 씨가 딸의 이중국적 등의 문제로 논혹을치렀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박기대 대변인도 미국에서 잠시 공부하는 동안에 애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별로 이 문제를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막참법무 장관의 임명에 진퇴에 관한 정도의 중요한 문제냐 하지만 박 씨는 결국 임명된 지 열흘 만에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선거 당시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 문제를 딛고 도덕성을 내세우며 출범했던 참여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병역 기피 의혹은 그러나 참여정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올초 교육부총리로 임명됐던 이기준 씨는 장남의 한국 국적 포기 사실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씨 아들의 국적 문제는 지난 98년 그의 서울대 총장 재임 시절에 이미 드러났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이 씨를 그것도 교육부총리로 인사를 강행한 정부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드님 그 국적 포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물론 하시는 의 있으신가요? 전혀, <웃음>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참여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은 진대제 정통부 장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인사 논의할때 그점 충분히 다 살폈습니다. 어, 특별히 무슨 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어, 우리는 그냥 그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진 장관 아들의 이중국 적과 병역기피 의혹이 터져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를 덮었습니다. 그, 그분이 갖고 계신 그 탁월한 능력, 뭐 평판 이런 것에 비춰볼 때 그, 그분의 발탁하지 않을 그런 결정적인 흠이 되지 않는다. 2005년 봄, 이번에는 홍석현 주미 대사의 투기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미 세명의 장관이 여론에 밀려 낙마했지만 청와대는 홍 대사를 경질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어, 들어설 때는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라 어, 그런 관념을 가지고 현실에서 드러나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오히려 어, 과소평가하고 어, 그리고 덮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스로 높은 도덕성이 도치었다 자아도치되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도 보지 못했다. 과연 국민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한 일간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대부분은 고위공직자의 임명 기준으로 도덕성이 능력에 우선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로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고위공직자는 바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어떤 모범이고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위공직에 여러 가지 도덕적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분야에 있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과대포장되면서 그 사람이 고위공직자로 임명되고 업무를 수행해 나갈 때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도덕적인 회의가 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국적 포기자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던 지난주 목요일. 이날도 충남논산훈련소 앞에는 입소를 앞둔 훈련병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학교 다니다 네, 대학교 지금 가다가. 솔직히 가기 싫지 않아? <웃음> 근데 가고 싶은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옆에서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면 국적 논란이 한창인 이때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군대 안 말려고 국적 바꾸고 군대는거 예. 보면. 그렇지 화가 많이 나어 어느 정도 화가 나는지. 진짜 내 앞에 있으면 좀못한말로좀 역도 좀 하고 싶고 군대를 어떻게라도 오늘 군대를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걸 딱 한마디라도 좀왜모습을안 보이냐고. 아빠, 엄마를 잡는 거다 저런 사람들을 만지로 못하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아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나왔는데 일부러 지금 왔어요. 그냥. 이날 논산훈련소에 입수하는 훈련병은 860명. 그러나 군대 가는 아들을, 손주를, 또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나온 이들로 연병장 스탠드는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연병장에 모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짧은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무려 2년의 시간. 그중 훈련이 있을 앞으로 6주 동안은 짧은 전화통화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0년 고이 기른 아들을 군에 보내는 엄마는 끝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친구처럼 지냈는데요. 너무 아쉬워요. 제대로 못 보낸 것 같아서 기특하고 잘해요. 음. 전국 각지에서 온 훈련병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운동는 마치 불침 것처럼. 아버지와 그 자식들이 서로 순서를 정하여 서로를 지켜주는 남아들끼리의 약속이행인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신성한 국가의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해 평균 18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나이 21세.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소중한 시절입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에 이그 자리에 모인 젊은이들. 2005년 5월 권력과 돈으로 빠져나간 신의 아들들의 자리를 우리의 보통 청년들이 묵묵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국적을 버리기 위해 늘어선 사람들과 훈련소를 향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창시 개명하던 친일파들과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만주로 떠나던 선조들이 대비되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합법적인 선택을 너무 도덕적인 잣대로 나무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희 PD수첩은 지난 20일간 온 나라를 뒤흔든 분노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해 갈 정의의 목소리가 살아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스스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해도 자식의 병역을 기피한 의혹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참여정부. 국민들은 눈을 부릅뜬 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